So I think it's around here. 여기 e r 에서있어 o 와 엄청 살아 o 어 l e in h e r Wow, I l o o u a t a d a Open, right? Huh? It's 5.00pm, so it's 5.00pm. Okay, t h a n you. What's <laughsgrunting Exactly. music> <oration> this? This i 4 0 0 p 오늘 밥안 먹었어요, 솔직히. 이밥 성공. 음? 맛있어. 음, 아, 잘 먹었어요, 아,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어, 맛있어. 아. Louis, can I ask, is this free? A few moments later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슈야스. 스스 슈야스. 슈그스 슈야스. 슈 엄청 맛있겠다 계태 다이소는 이소는이소는게 다이소는 게 다이소는 게 다이소는 게 다이소는 게 2019년 8월 때 썼어요 8월 28일? 이건 내일이야? <웃음> 귀여워 아 이거 처음 한국 여행할 때 2017년? 그래서 모자 모자, 모자. 고 마지막 여기 와, 이사 진짜 힘들다. Last room, last r m in t right. 아마 오늘 마지막 이 집에서 방송해요. Last room in the h o u 2년 동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로 마지막 이유네. <laughs> oh, a ah, 좋은 기억 여기 많이 있어요. Mm. If this is not a bad house, 나쁜지 안아요 I'm gonna miss this house. Bye, 안녕, 고마워요, 간다비다, 간다비다. 안녕 2년 동안